전에 건강검진받았는데의사쌤이참재밌으시더라고요 먼저 복부 초음 c h 하는 중이었는데요. 의사쌤이 갑자기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웃음> 와우! u n c h p u n c 뭐, punch, punch, punch, punch, p u 와우... 의사쌤이? 의사쌤이? 와우! 뱃살이 이렇게 많은데 지방간이 하나도 없이 깨끗해요! 와우! 축하합니다! 아... 아... 네... 아... 네... 다음은 유방초음파 검사를 하게 됐어요 자... 본인이 글래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아 글쎄요... 뭐다살이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이것은 빈 껍데기예요! <웃음> 가슴이 크면 아, 유선이 많긴말련인데 이건 정말 완전 빈껍데기 와우! 좋대는 아, 거야 나쁘대는 거야? 이거? 아, 아, 네. 마지막으로 갑상선 주원판하는데 을헐 이번엔 물혹이 발견된 거예요. 저는 걱정을 했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또자이 물혹이 잘못될 확률은 본인이 정혜인 씨와 식사를 할 확률과 같습니다. <웃음> 아, 그, 그래요? 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걱정 마세요. 와우. <웃음> 그 외엔 제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처음 받아본 건강 검진이었는데. 처음 받아본데 이런 물을 만났네. <웃음> 재밌어서 다음에도 그 병원으로 또갈려고요 기가다. 음... <웃음>